히람은 어떤 캐릭터인가요? 히람이요 음, 약간 과제같이 열심히 과제가 중요하지만. 보스. 어왜해 개월이 너무. 도망간다, 도망간다. <웃음> 어디 가세요, <웃음> 어디 가세요. 가세요. 감독님이 어디라요? 어디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디 가세요? <웃음> 그래서 히람이가 보니까 또 다시 히람을 보고. 묘하이 없는. 아, 어, 기에요 <웃음> <정연이 웃음> <때? 웃음> 아, 예, 근데. 한다고 했는데. <웃음> 이, 이따가 라이트에.. 지금은, 지금은 타이트하게,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이따가 좀 사, 사람들 걸어서 유한 예? 미소 지어주세요. 와이드. 음. 이요 일아미 표정 따주세요. 어, 저를 바라보는 전골. 어. 여기는 지금 <웃음> 아, 나 되게 잘하고 있는데 <웃음> 여기서 이제 미야미도. 아, 잠깐만. 안 되죠? 못 잡아줘야지. 아 계속 웃고 있었어요. <웃음> 마지막 마지막. <웃음> 제가 원래는 네, 묘야미 한번 딱 웃고. 아, 다시 잘지?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웃으려니까. 네. 약간, 귀여워해야 되나? 약간, 무슨 묘함인지 모르겠어. 한번, 다양한 방식으로 치명적인 것도 <웃음> 해주는 <해줘야 웃음> 송사 이렇게 하는 게아간한번더 해주세요. 뭐... 뭐 그, <웃음> 그, 그, 그 눈피. 아니 하루에 두번 밖에 안 나오는 건데. 또 어떻게 잘 네네네, 나온 것 같애, 좀. 계속 음. 네. 네. <웃음> 제 여자친구예요. 배보 <배워보세요>. 이거. 가인. 가인. <웃음> <웃음> 근데 닮았죠. 나눠서 봤자. 색이 뭐요가이나가이나 이거. 맞지? 뭐라고? 아, 네. <웃음> <줄게요. 웃음> <폭탄 말아. 웃음> 네. 아니, 그렇게 저는 헤어질게요. 말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. 이제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네. <맞아요. 웃음> <웃음> 웃겨서 웃으신 거잖 <웃음> 한찬도... <웃음> 정말 콩벌레라고 생각해서 <웃음> 웃으셨나 아니, 아니. 아이니가말 콩벌레. 아, 근데 너무 희한스럽긴 해. 콩벌레 같으신가요? 동명이 이거 다음 컷 이렇게 될거 같아 아... 하나에서주무아 아. 그게 아니라... 이게나요 뭐야? 부당하겠네 정답 바라는 거 없어요. 그냥 이러나서 편해져요. 그 집에 데려다주기에 별표를 많이 음. 있는 거 같아요. 별표에 있는 거 같아요. 저 되게 모르겠어요.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는데 자꾸 멜로 눈가를 보여주시고 음. 계시데아 그니까요. 러 어떡해요. 아 어떡해 벌써. 스포 아닌가요? 아, 꿀이, 그 꿀이 막 떨어지는데 벌 <웃음> 사랑에 빠지지 못해. <웃음> <아직> 약간 <웃음> 그 어리바리한 그 눈빛. 와, 완전 폭스잖아. 보이시나요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, 아인이 오늘 폭스처럼. 오우. 저 촬영 어떠셨나요? 오늘, 오늘 되게 순탄하게 뭐, <웃음> 재밌는 것, 잘잘 것, 것 같아요. 잘될것 같아요. 저 촬영 어떠셨나요? 저는 오늘 우리 혜진 언니랑 함께. <웃음> 날, <웃음> 날꼬박하는데 <웃음> 너무 <웃음> 행복했고요. 저귀찮에남다고 이렇게 하는 거같아 <웃음> <웃음> 너무 행복해 2회차 촬영의봐 이런거 2회차 아, 촬영 춤추는... 춤춰야 되잖아요 아 맞아 춤춰야 아, 돼요 걱정되는 거걱정돼 거. 같이 춰야 아, 되잖아요 저톡톡 거리는 거 해? 나는 그냥 이거야 아 진짜 박수만 줘요? 아저 네. 아. 저 춤춰야 되거든요 아. 제가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연기를 위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 <웃음> <목소리나> <웃음>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아, 메소드를 위해서 한번 <목소리나> 이화 촬영 전에 가보려고 유차 <웃음> 아,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제가 유차 할게요 아, 아, <목소리나> 하나 둘 이게 <웃음> 음. 안될것 같아요. <웃음>